마그레! 싸운! 마그레! 안녕하세요. 아산데이 중식이 시즌 2. 음. 프로듀스 교수님, 우리 카메라 우리 네트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한번 생각 추진하실 수도 있나요? 아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오셔서지 뭐 보건도 많이 주시고 뭐 하면은 뭐 충분하죠 여러분들 해 우리 투자를 해야죠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우주빈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. 어 결국 음... 돈 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<웃음> 네. 좋은 또 서비스 질 질과 좋은 어떤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돼. 는 그렇죠, 아, 그렇죠.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<웃음> 뭐와테라인공이원님이만아 <웃음> 감사합니다 바로, 바로, 바로. 브라운, 바로. 지금 범행 카메라에 조금 아, 더달았었어요 지금 범행 카메라 렌도 돼. 하고 제가 시즌2에 방송 내내 담배를 안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 좋은 말이나 비속어 또 육두문자 음, 음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되도록 안 쓰게 되도이 아니라 실수로 나올 수 있을까 봐 그런 건데 절대 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음. 아름다 발전이네요. 네. 아. 저 지금 약간 정말 뽀뽀해주고 싶어요. 아 진짜요? 한 <웃음> 번, 어, <웃음> 한번 <방송>. 아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우리 마지막 노래 부르고 우리 쭈꾸미 삼겹살 어, 먹을까요? 그치? 저희가 지금 트위치까지 해서 96명 보이셨시거든 100명이 참여, 100명이 차면? 100명이 차면 신청받는 거 하나 인 사놨어? 오케이 100명 아, 아, 아, 넘으면 오늘? 지금 아 그래요? 오케이 1 0 넘으면 대0 넘어서 지금 100명인데? 네? 100명이다 뭐야? 100명이다 반딧불 뭐야? 심연아 할까요 여러분 채팅 막 올려주세요 네. 이거 반딧불? 반딧불이 제일 많네요 반딧불이 제일 많네요 반딧불이 제일 많아 반딧불이네요 예 역시 100명 축하 기념 앵콜 반딧불. 반딧불로 오케이 반딧. 네 마지막 곡입니다 100년 넘은 기념으로 한곡더 추가해서 부르는 나는 다연이네 아주 <웃음> 어 지금 1 0세번 유체번만 103번 오 대박 대박 불을 살짝 줄일 수 있나요? 이렇게, 사,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반문대 느낌 내면서 어 좋아요+ 좋아요 나는 아, 내가 좋아요.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.